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니로 하이브리드 전자식 기어봉 튜닝입니다 순정 사양의 기어봉입니다 딱히 모난 곳 없이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자 전자식 기어봉으로 변경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UPS 기어봉 EGS-003FL 순정 버전입니다 u 페 s 는 순정과 숏퍼전으로 타입이 나있는데요 기어 노브를 조금이라도 낮추길 희망할 경우 숏퍼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외 후진시 비상등 자동 점등 기능과 기어봉 비상등 버튼 생성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커넥터를 분리해 전장 전원을 차단해줍니다 기어봉 및 플로어 건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하고요 순정 버전인 만큼 시프터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기상등 활성화를 위한 배선 작업을 진행 후 UPS 기어봉을 장착하고요 완성되었습니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머니 기능도 잘작동하고요 변속단에 따라 점정되는 인디케이터도 모두 잘 들어옵니다. 꾸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기어봉 비상등 버튼만 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니로 하이브리드 전자식 기어봉키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